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게임 체인저 갤럭시 S10을 소개할 텐데요. 지난 8일 갤럭시 S10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 걸친 전 세계 70여 개국에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3월 말까지 약 130개국으로 출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갤럭시 S10은 풀스크린의 경험을 제공하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카메라 기술, 강화된 인텔리전트 기능, 무선 배터리 공유 등의 최신 기술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가장 큰 특징은 다른데 있죠. 바로 암호화폐 지갑과 결제 기능 도입, 그리고 최초의 디앱 탑재라는 점인데요. 삼성의 S10은 현재 18개 암호화폐와 4개 디앱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S10 블록체인 을 월렛에서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트루USD,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등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 18종인데요. 한편 몇몇 기사에서 비트코인과 엔진코인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본으로 장착되어진 삼성의 콜드월렛에선 이두 코인은 아직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대신 디앱으로 반영되어진 엔진 월렛에서 비트코인과 엔진코인을 포함한 800개 주요 암호화폐를 지원해 이용자들의 활용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 엔진 월렛이 삼성 내 기본으로 내재되어진 디앱 중 하나죠. 또한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서는 암호화폐 보관 기능 외에도 디앱으로 바로 갈수 있는 탭이 존재합니다. 기본으로 저장되어진 디앱은 앞서 말씀드린 엔진 월렛과 세계 최초 블록체인 게임 D.E. 크립토키티, 뷰티 소셜 플랫폼 코스미, 그리고 국내 천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결제 서비스 코인덕이 있습니다. 네 가지 d p 모두 쟁쟁한 경쟁력으로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죠. 추가되어 있지 않은 d p 기업들은 향후 삼성과 제휴를 통해 삼성 블록체인 d p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는데요. 삼성은 디앱에 대해 디앱은 분산화된 앱으로 중앙화된 기존 앱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편한 암호화폐 앱 결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에는 암호화폐 지갑, 즉 개인키 저장소인 키스토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키스토어는 암호화폐 산업의 삼성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지갑이 있으면 여러 디앱을 사용하거나 결제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죠. 갤럭시 S10은 이러한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며 블록체인 디앱 상용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갤럭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갈팡질팡 관망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달 삼성의 s 1 암호화폐 결제 기능 도입 발표 이후 3,900달러 선까지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 주요 코인들도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S10이 뜨겁게 화두를 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S10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거란 기대 때문이겠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영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부족한 점이 채택의 부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용화에 있다며 삼성페이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가맹점들의 지원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상권에서 삼성페이로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막강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이번 블로깅포 영상 취재에 도움을 주신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님, 디센터 원재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